어머머머머! 어머, 어머, 어머. <웃음> 어 엄마! 어머! 팔이 빠졌는데? 이벤트가 있어요. 아 맞다. 가만. 헤 e y 브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? 뭐 상황극 하는 거? 좀 드론입니다. <웃음> 여러분,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원. <웃음> 네. 이렇게 어마어마한 짠. 짠! 이거는 다음에 언박싱 할 거예요. 아, 그래? 네. 왜? 애간장 녹이게? 어, 애간장. 이거는 한마트 머그컵 10만 원 이상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머그컵도 증정이 되고요이는 5만 원 이상 사시면 받는 랜덤 피규어입니다. 음. 이거는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이거는 수원 판마트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. 나중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테도 주셨어요. 아 기다려봐. 아, 이거 대망의 오늘 언박싱. 스 예쁘다. 그리고 이렇게 마테마테 판마테. <웃음> <웃음> 뭐야 지금 그따구로 보여주는 거야? 예요 네, 푸키. 예, 아, 네, 약간 그 덤버키네 덤버푸키. 아, 머그컵 한번 까볼게요. 어, 어떤 게 좋을지. 예, 예. 아, 이렇게 음... 되어 있는 컵인데 약간 트렌디한 요즘 아, 쉐입이네. 맞아요. 네. 근데 머그.. 어머. 디모 언박싱 했었잖아요. 이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. <웃음> 자, 이제 대망의. 그냥 언박싱하면 재미가 없잖아. 우리 저녁밥 내기를 하는 게 어때? 메뉴가 뭔데?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이제 요리하는 거야. 뭐가 땡기는데요? 깐풍기, 양장피 이렇게 같이 먹고 싶어. 중국 요리 먹기. <웃음> 요리. 또는 뭐? 좀 프리미엄 김밥. 아, 김밥 콜. 거기에 시원한 모밀국수. 오케이. 아,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? 내가 원하는 거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골라 많이 나온 사람 그러니까 6개 중에 맞춘 사람 무슨 소리지? 6개씩, 여섯 6개씩 여섯 가졌잖아 어. 아, 오케이, 최대 점수 6점으로 그래. 오, 예쁘다 한 번쯤 늘 이런 디테일이 좀 있어 이게 테마가 있어요, 이번 거? 이게 이번에 영화 개봉하려고 하나 봐요 12가지 캐릭터인 있는데 골라봐요, 하나씩 나는 나왔으면 하는 얘는 얘야. 파자마 밥. 아 귀엽네. 원픽. 나는 원픽. 롤러스케이팅. 롤러스케이팅 원픽. 너뭐 먹고 싶다고 그래서? 김밥에 카레돈가스. 뭐 갑자기 돈가스 왜 <웃음> 추가돼? <웃음> 시크릿 나오면 어떡해. 시크릿 나오면 무조건 있네. 말 먹어, 말 먹어. 먹어. 먹어. 네. 뽑아. 짠! 짠! 아, 힙니다. 어, 힙다 어머, 나 파자마인데? 어. <웃음> 나 나왔어? 나 맞혔어, 나 맞혔어. 파자마 맞혔어. 파자마입니다, 여러분. 어 씨! 눈가리가 이렇게 색깔이 다른 밥이 나왔습니다 옆에 이렇게 귀엽은 곰돌이라 하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 보시면 공둥이의 이렇게 파자마 이거 옛날 파자마 그런 느낌? 발이 참 크네요 애들이 발도 크고 네 1대 0짠 얘는 힙 약간 그러니까 이 반말리 감성 이 머리도 약간 요래요 너무 귀엽죠? 뭐야 그게 다야? 뭐 해야 좀 돼? 좀 디테일하게 좀 씹으려봐 난 키솔 튜토버가 아니야 차, 너 그럼 여기 왜 앉아 있는데? 멜빵 바지여괴어 입은 요 디테일. 카드 너무 이쁘다. 약고 카드 뒷모습. 얘는왜 손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? 감싸 안 의미야? 나나나자 다음 뽑아. 70년대 밥을 뽑고 싶어 빨리. 엄마튼 이게 뭐 맛이 있단 말이죠. 어너거왜 이렇게 커? <웃음> 아제 같은데? 나나 누구인지 알까? <웃음> 너 <웃음> 거야? 오예 내, 내 거다 내 거다 나내 거다 얼 그루 예쁘다 그루가 나왔어요 여러분 짠 박스를 뒤집어쓴 그루가 이렇게 앉아있나요? 어 그거 참오뚝합니다네 그리고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아무도 없고 밑에는 이렇게 궁둥스가 이렇게 있네요어 이렇게 놔둬도 너무 귀여울 것같아 우주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이렇게 꼽스 꼽스 해주면 됩니다 어 오, 이렇게 어딱집었어어 오, 너무 귀엽다 짠 70년대 밥 예쁘죠? 오, 야 귀엽다 어, 그리고 얘 파츠도 있는데 피싱유 오마일럭 약간 요런 미국 70년대 느낌의 그런 의상이에요 안녕 오, 그래, 그래. 카드는? 닌 아, 카드 보여드렸니? 아얘 유튜브 얘 안되겠네? 다음 가볍지? 어? 매우 길어 오 오모 모모 모. 나 말하는대로 나와 나 롤러스케이트 나 롤러스케이트야 어, 아, 아. 나 롤러스케이트야 <웃음> 어, 오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우와. 야, 너, 어떻게 해? 난, 두, 난, 작두 타야 되나봐. 헤드셋, 여기 있고. 요게 대박이지개의 구름까지. 아, 요것 때문에 플라스틱 있었나보다. 어머, 가지 속이 보이네. 이 브레이크까지 있어, 요 롤러. 홈마트야. 택! 모토투모투토상 모토우토. 이거 뭐가 있어 이거. 이게 뭐야? 목걸인가 봐요. 조동아리에 이렇게 붙어있네. 이거 어쩜 좋니? 따봉, 쌍따봉, 쌍따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얘 약간 밥이랑 좀 닮았다 뭔가 느낌이? 눈깔만 색깔 다른 거 아니야? 크기도 조금씩 달라요. 얘가 조금 더 크네. 뭔가? 별이, 반짝반짝한 별이 이렇게 있고요. 동글동글한 아이입니다. 이렇게. 나 지금 완전 개금손.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었니? 방금? 그러니까 내가 뽑은 거다 나왔어. 셋. 오! 어? 오내 됐다. 드렉스투. 야, 내가 방금 다 나왔다, 야. 플렉스 투 밥. 어, 요 꽁지 머리까지 있고, 요 자크도 약간 오돌토돌한 지퍼도 있고. 어, 눈이 너무 귀엽다. 눈이 약간 개슴츠에 이렇게 뜬 건데. 어 알겠습니다. 네. 어우리야.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밥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청청한 눈깔이 보세요, 여러분. 눈깔이가 너무 예쁘죠. 아, 그도 아까 내가 뽑을라. 으더 예쁜 건 뭐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짜, 이렇게 배낭 왕따시만한 배낭을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. 이 안에 과연 뭐가 들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밥이. 커다란 배낭을 메고 손을 모고 있어요. 신발 밑창까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. 어머! 왜? 팔이 빠졌는데? 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. 팔이 빠져버렸다. 이렇게. 자 다음. 나 이거 뽑으면 난 그냥 끝이야. 왜? 이건 네가 뽑아버렸으니까. 그만큼 확률이 더 어렵네 그러면. 뭐이 어, 단계 다 있네 그러면? 일단 이거 4개 남았어. 이거 4개 빼. 난 얘야. 아 기다려봐 이거 하자고 뭐가 있길래 지금 쇼를 하는 거야? 가벼운 거 찾는 거구나? 금선! 하나! 잠깐만! 하나! 어 잠깐만! 안돼! 둘 <웃음> <너> 거야! 예블어 예. 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내가 이긴 거지! 내걸 뽑아버렸으니까 내가 끝난 거잖아 판이 그럼 뭐지? 내가 이긴거죠 아저씨이에요야 그럼 난 뭐해 난 이미 다 다 뽑았는데 이제 내 거는 그러니까... 다니 건데 어차피 이제 그래 그럼 나 이제 사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지 끝났으니까 먼저 4대4가 돼서 비기는 거죠 <웃음> 미치겠네 야룰 먼저 탈출한 거잖아 내가 펫락 오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짠 교정기도 하고 있네요 얘가 이렇게 조약도 같은 거 들고 있고 아주 귀연 앙증맞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또 달라요 사이즈가 보면 얘가 좀더 통실하죠 약간 이런 차이. 저는 트랙스투 스튜어트입니다. 파란색 스투 수트, 트랙스투가 참 예쁘네요. 버시브리세요. 그렇죠. 이 머리도 있답니다. 그래요. 자크도 다 있고. 되 좋습니다. 기분 좋게 하세요. 이렇게 승부에 그렇게 어? 기분 안 나빠요. 다뭐 꼬나즈 넣었지 뭐 이제 나머지. 어머 길쭉세라 화자마 케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손은 또 오염되지 말라고 또 디테일하게 여기 이렇게 또 쌓아놨어요 아주 꼼꼼스 하셔라 이쪽에도 응? 그 밑둥이 있네요 밥 이렇게 둘이 같이 두면 너무 귀엽죠 얘는 트랙스 투밥 그럼 고래요 이렇습니다 커피아몬드 하나 있고 이렇게, 진짜 예쁘거든요? <웃음> 셋시이있 있으면 이렇종 세트 와이세조합이 가장 좋네 시크릿은 없었다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? 이이제게이기 하고 양장이시게이시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벤트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여러분들의 최애 어떤 아이가 가장 좋았는지에 대해서 하나 남겨주시면서 네,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애를 골라도 최애를 받을 수는 없네요 아 그건 없어요 아, 랜덤이니까 예 랜덤이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마리카노 마시... <목소리> 마카로포 오빠, 오지오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빠 This is the sun. This is the sun. This is the sun. This is the sun. This i 어 짜장은 만들어놓은 거.